안녕하세요 DBR 편집장 김현진입니다 오랜만에 럭셔리 인사이트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2023년 패션 트렌드 총정리를 들고 왔습니다 2022년의 경우 코로나로 지친 보상심리 그리고 엔데믹으로 인한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패션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활성화됐습니다 특히 화려한 스타일링과 과감한 컬러를 사용하는 Y2K 패션이 눈길을 끌었죠 하지만 2023년의 경우 자산 시장의 붕괴, 그리고 지속되는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패션 분야에 대한 지출이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력이 한정적인 만큼 더욱더 핵심을 잡는 쇼핑이 필요하겠죠? 이번 인사이트를 통해서 2023년 트렌드를 싹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 스타일을 빼놓고 패션 트렌드를 말할 순 없었겠죠 바로 2000년대 전후로 유행했던 스타일을 뜻하는 Y2K 패션인데요 2023년에도 그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더 넓은 스펙트럼의 의상에서 Y2K가 접목되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지방시의 2023년 SS 레디투웨어 패션쇼에서는 카고 스타일이 적용된 형태의 버뮤다 팬츠가 선보여졌고요 또 펜디의 2023년 SS 레디투웨어 패션쇼에서도 카고 스타일의 스커트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크롭탑, 로라이즈, 찢어진 데님 등 Y2K를 대표하는 아이템들이 런웨이에서 자주 등장했죠 패션쇼 밖에서도 모델계의 핫시스터즈죠 벨라 하지드와 지지 하지드는 이번 지방시 쇼에 동시에 등장해서 Y2K를 연상시키는 완벽한 청청 패션을 재현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블랙핑크의 제니랄지, 아이브의 장원영이 Y2K 패션을 즐겨 입으면서 유행을 이끌었는데요. 브랜드마다 숏패딩, 그 다음에 크롭티, 또 로우라이즈 데님을 접목한 코디를 선보이면서 Y2K 스타일을 강조했습니다. 뭐이 외에도요, 뭐셀린느 베르사체, 디스퀘어드2, 또 미우미우 등 다양한 2023년 SS 컬렉션에서 Y2K 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2년보다 더 다양한 스타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 업그레이드 Y2K를 기대해봅니다 럭셔리 인사이트에서 두 번째로 꼽은 2023년의 패션 키워드는 바로 유니폼입니다 말 그대로 운동선수들의 전유물이자 또 경기장에서 응원할 때뭐 이렇게 입었던 유니폼이 일상복처럼 소비되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블로코 패션이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블록이 영국, 호주에서는 미국의 브로 같은 뉘앙스로 사용되는데 따라서 블로코 패션이라고 하면 영국의 로컬 뭐 펍에서 흔히 볼수 있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형님들의 스타일인 셈입니다. 또한 캔달 제너랄지, 뭐 벨라 하디드, 블랙핑크 제니와 같은 패셔니스타들이 유니폼과 함께 매칭한 아디다스 쌈바의 경우에 현재 신발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발매가의 3, 4배가 넘는 가격으로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디다스 삼바는 축구 선수들이 꽁꽁 얼어붙은 경기장 위에서도 잘뛸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성 트레이닝화인데요. 즉 삼바의 열풍도 뭐 블록코어 패션의 한 일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이미 많은 스타들이 유니폼을 활용한 패션을 선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뮤진스의 뮤직비디오와 무대 속에서도 유니폼을 녹여낸 패션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핑크 베놈에서는 제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을 아주 뭐롭하게 재해석했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웰스 보너 2023 SS 컬렉션에서는요 아디다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신발을 런웨이에서 매칭하고 또 나와서 신선함을 주기도 했고요 마틴 로즈의 2023년 SS 컬렉션에서도 나이키와 콜라보한 신발들을 착용해서 뭐 시선을 끈바 있습니다 그 외에 에메레옹 도르의 여름 컬렉션을 보면 스포츠 아이템이 그 경계를 허물고 일상복 속에 녹아든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더 친숙해진 유니폼 2023년에는 응원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런 유니폼 패션이 자주 눈에 띌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의 세 번째 패션 키워드는 바로 발은 따뜻하게 입니다 발에 온기가 가득 차 보이는 그런 패션들이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어그부츠 아시죠? 또 레그워머 이런 것들이 다시 핫한 트렌드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전 세계를 양털부츠 열풍으로 이끌었던 어그는 Y2K의 영향 때문일까요? MZ세대 사이에서 이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나왔던 드라마죠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여주인공 임수정씨가 이 스타일링을 해서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어그의 올해 10월까지의 매출 총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7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그부츠 스타일이 과거의 스타일링과 좀 다른 점은 바로 발목 높이가 짧아졌다는데요 따라서 짧고 또 귀여운 울트라 미니 어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레그워머를 활용한 패션의 경우에도 90년대 원조 걸그룹이죠 핑클이나 SES 의상을 통해서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2023년 레그워머 스타일이 과거와 차별화된 부분은 바로 소재입니다 레그워머 하면 특히 떠올리는 니트 레그워머는 기본이고요 이제는 가죽이랄지 또 데님 또 패딩 이런 레그워머까지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스타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걸그룹의 김채원씨가 데님 레그워머를 무대의상으로 코디 포인트를 준바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실제 런웨이에서도 이미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우미우의 2023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다양한 레그워머 스타일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디온리의 2023년 쇼에서도 독특한 형태의 레그워머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사우스 런던 기반의 브랜드죠. 노울스의 경우에 2023년 SS 컬렉션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들의 어그부츠를 많이 선보였습니다. 패션쇼 밖에서도 안유진 씨와 같이 국내의 셀럽들을 통해서 어그 스타일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원여행 레그워머 스타일도 아마 참고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3년 핫한 패션 트렌드로 급부상 중인 어그와 레그워머 포인트 아이템을 통해서 발은 따뜻하게 또 스타일링 러블리하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